안녕하세요 주식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장중에 반응이 있었던 현대차 협력사 관련주들 정리해볼게요 현대차가 울산에 2조원을 들여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서 연간 최대 1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협력사 관련주 정리입니다. 5월 9일 오늘 고가순이고 이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함께 호재이니까 참고하세요. 먼저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은 현대차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특허를 취득한 바가 있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자동차산업기술개발, 국책사업지원대상기업 선정 소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 고가 23%입니다. 다음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은 울산에 위치해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서트 그로맷을 생산해서 현대차, 전기차 등에 공급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고가 23%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SP 시스템스입니다. 로봇 관련주이고 현대차 그룹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 내에 산업용 로봇 등은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되어서 설비 국산화율이 99%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장 설비 투자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가 국내 경제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 자동차 그룹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SP 시스템스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고가 16%입니다. 다음은 세종공업입니다. 현대차 배터리 협력사이고 오늘 고가 9%입니다. 다음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은 아이오닉5 부품 양산에 돌입한 바가 있고 오늘 고가 8%입니다. 다음 푸른기술은 로봇관련주이고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협동로봇이라고 불리는 심포니를 공동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협력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다음 화신입니다. 화신의 주요 고객은 현대차, 기아차그룹, 자동차관련 계열사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다음 KB 오토시스는 지난해 초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소식에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KB 오토시스가 약 420억 원을 투입해서 부품 제조 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는데요. KB 오토시스는 이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GM 등의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4%입니다. 다음 성화이텍은 현대자동차의 범퍼레일을 납품 중이고 22년 7월에 현대차의 1차 벤더사로 신규 선정되면서 배터리팩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고가 3%입니다. 다음 아진산업은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고가 3%입니다. 다음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는 21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유인텍입니다유인텍은 최근에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이 공급 부족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고, 현대차에 커패시터를 공급 중입니다. 다음 우수 AMS는 현대차에 전기차용 변속기 핵심 부품을 공급 중입니다. 다음 구형테크는 중국 및 미국의 현지 법인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미국 현대차 및 현지 협력업체에 납품 중입니다. 여기까지 현대차 협력사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